디질 것같가 봐요. 뭐 드시게요? 아, 그리 사실 이런 식의 영학을배우다고생이해서학습성이요사상말이지 중요하다고 기이 얘기하려고 했으면, 그게 정말 배우는... 좀 여유를 유지, 멋지게 서보있는데 제가 어, 그... 시야 네. 이엘리아. 그냥 우리는 면장을 티비시 금토밤을 확실하게 보자할보자고할었나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 대장부. 내장부인이 나랑 사랑을 주고싶이이 그리고 한가운데에 찾니다그상가가니다 실제 팽이는 따로. 들